안녕하세요. 느타리TV의 느타리입니다. 안녕 매니아. 오늘도 느타리TV의 인기꾼. 뭐야 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대사루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<웃음> 무엇인지 돈통통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까요? 이 이야기는 실화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1절 MSG를 첨가하지 않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재민민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. 최근에 케이님을 알게 되어 신나게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어요. 어느 날 1일 1무빙맨을 하던 도중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. 이게 뭐야 나 구해 속도를 내기 위한 비결은 옷에 있는 걸까? 하고요. 지금? 그 자리에서 꺼무 이키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옷을 찾아봤어요. 아쉽게도 흔히 불리는 알베로티는 인터넷에서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울렛으로 가서 구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저 혼자서 버스를 타고 아울렛으로 춘작 타고 갔지요 미리 알아본 매장으로 달려가 매장 직원분께 알베로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꼭 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알베로티 있나요? 음, 어떤 걸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꼬마야 사진 있니? 네 그럼요 여기요 그때 자랑스럽게 제가 내민 것은 무빙맨이었어요. 진짜 아니지? 응. 아.. 이 옷말 한 거였구나? 이 옷은 이제 없어. 옛날에 많이 물어보던데..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니? 아.. 아니지? 정말요? 이 사람은 케이님이라고 하고.. 에이. 인터넷 방송인이에요. 아, 그렇구나.. 꼬마야, 그럼 못 찾으러 혼자 온 거야? 정말 대단한걸? 진짜 좋아하는구나? 네 그럼요! 진짜 재밌어요! 코도 크고요. <웃음> 그러게, 진짜 커 보이긴 하네. 저는 비록 옷은 못 얻고 집에 돌아갔지만 케이님 덕분에 좋은 추억이 새로 아니 얘기를 만들어내고 있어. 말도 K님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케인팀 감사합니다.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. 정말 아기가 무빈맨 옷을 구하러 혼자서 아울렛을 갈 생각을 했다니 대단하네요. 아, 실화 아니야. 뭔 실화야. 말도 안 되는 소리. 내친구버섯 11kg을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. 오, 기구도 아빨지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. 아 눈탱이 아파 아, 고추 언제 오지히? 이 예, 34개월도. 네, 자 감사합니다. 봉. 어, 어제 엄청난 일이 있었어. 너무 엄청나서 너무 엄청났지.